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쁜 세상, 이큰 타로입니다. 나아 이제 올해지 얼마 안 남았죠? 뭐 이렇게 빨리 지나가 막 1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가네. 정말 저 엊그저께 2022년 어, 카운트다운하고 셀레브레이션했던 게 어, 불과 며칠 되지 않은것 같은데 1년이 다 지나갔네요. 원더맨단이 게후딱 먹는지. 그래서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일들이 생각이 나요 음, 과거에 지나갈 사람도 생각이 나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냥 쓸데없는 생각인 줄 알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 마음속에 어디쯤에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음,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방에 어, 내가 아직도 있을까? 기억해 주길 바라는 마음은 누구나 다 똑같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있다면 안방인가 사람방인가 아, 솔직히 안방인가 쪽방인가 하려다가 좀 너무 그런 것 같아서 사랑방으로 바꿨어요 어, 내가 아직도 그 사람 마음에 안방으로 있는지 아니면 사랑방으로 있는지 카드 골라놨습니다 카드,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릴게요 네, 카드 다 고르셨나요? 그렇다면 저는 1번 카드서부터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고르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어 방, 남자한테는 마음의 방이 많다고 하죠. 어, 그 중에, 그방 중에 나는 안방일까, 아니면 사랑방일까. 어, 어디 한번 봅시다. 안방인지 사랑방인지. 이왕이면, 뭐, 학위사 헤어졌으면 안방에는 지금 현재, 어, 현재에 있는 사람이 안방을 차지하는 게 맞죠. 그렇지만 아무도 없다면, 어, 아무도 없다면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는 그 안방의 주인이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어. 만약에 남자들이 뽑았다 라고 하면 그냥 내 마, 내, 내가 내내 너의 마음속에 어디쯤에 자리 잡고 있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고 그치? 음. 어디 봅시다 내가 그 사람의 어디쯤에 자리를 잡고 있는지 음. 이 사람은요. 딱히 여러분들하고 헤어져가지고 음, 딱히 헤어져가지고 뭐뭐 뭐 심각하게 뭘 어떠한 뭐 연애를 하고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음, 뭐 대단한 연애 그런 거 있잖아. 뭐 각인될 만한 연애 같은 거 그런 건 없었고 그냥 음 그냥 원초적 본능이지 그냥 호기심에 이끌려가지고 예를 들어서 몸매가 좋다 뭐 여자라면 은 S라인이겠고 남자라면 식스팩이겠지 어. 외모가 반듯하고 뭐 어쩌다 저쩌다 하면 그냥 호기심에 이끌려서 그냥 몇번 사겨본 그 정도지 뭐 진짜 뭐 어. 너는 나의 각골명심이요 그런 연인은 사겨본 것 같지는 않아요 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음, 과거의 기억이, 음, 과거에 사랑했던 기억 그런 것 때문에 깊은 사랑을 나누지 못한 게 아닌가? 어, 이 사람은 그래도 사랑의 휴일 증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 음, 뭐 어떻게 헤어졌던지 간에 그게 아, 솔직히 그게 좀 이별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까? 이별했는데 오늘 이별했는데 어, 당, 그 오늘 당장 나가 가지고 또 사람 사귀는 사람 있잖아. 저 그런 사람 봤어요. 어, 오늘 이별했는데. 그날 누구를 만나더라니까 어, 그런 사람 있어 어, 저기 뭐야 암튼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런 건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은 여러분들하고 그 지냈던 추억 뭐 이런 것들, 흔적? 이런 그러니까 어딜 가면 그 흔적들이 있잖아. 사랑의 추억 이런 것들이 아직 그 기억들이 또렷하게 남아있어가지고 지워지지 않, 않았다라고 봐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누구하고도 깊은 관계는 가질 수 없었다라고 보는 거지.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러한 스캔들을 만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죠 나이가 젊든지 많든지 간에 어떤 그 뭐지 원초적인 본능이나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이쁘고 매력적인 사람을 갖다가 사랑하지 않는 데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잖아요. <웃음> 그런 것처럼 그냥 그뭐 순간에 호기심을 있을지언정 누군가를 갖다가 가까운 거리에다 들인 적은 없지 않은가. 왜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하고 있었던 그 추억들 때문에 그렇게 된게 아닌가 싶어요. 음, 그래서 이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추억을 갖다가 많이 회상을 하는 것 같아. 어, 회상을 하고 그런 거 있잖아요. 만약에 돌아가면 어떨까? 어, 우리가 그때 그 시절로 너와 내가 편안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면 음, 어떨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게 그거야. 생각은 한다라는 거지. 그걸 이행하겠다는 뜻은 아니야. 어, 생각은 누구나 할수 있어. 우리도 생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그랬더라면 나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때 그랬더라면 이라는 생각을 한다라는 거지. 응. 누구 저기 막 그렇게 하면서 뭐 그런 거죠. 뭐 뭐라고 하냐면은 뭐 하냐면은 내가 그때는 좀 심했던 것 같아. 아,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아, 그때, 걔가 그렇게만 하지 않았어도 내가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텐데. 오면서 자기 반성도 하고, 어떠한 후회도 하고, 그리고 미움이나 어떠한 기쁨들이 다 이렇게 뭉뚱그려져갖고, 하나의 추억이 돼가는 시기가 아닌가? 어,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그니까 많이 희석이 되갔다 그러니까 사람 그러니까 남녀가 헤어질 때는 분노와 그 어떠한 그런 것들 있잖아, 미움과 증오 이런 게막 남발할 텐데 이 사람은 그런 게 보이지 않아요. 어, 증오나 이런 게 카드에서 전혀 보이지 않고 그냥 음, 부족했던 거 돌아서 했던 이유들 음. 그리고 만약에 너랑 나랑 어, 이게 음. 아, 소리 때문에 잠깐 멈췄더니, 그냥 리딩 할게요. 음. <웃음> 이 사람은 그래서, 이 관계가 끝난, 끝난 줄은 알지만, 어, 끝난 줄은 알지만, 인정은 해요. 끝났다는 거. 그렇지만, 그렇게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지. 만약에 그랬으면 어땠을까라는 거. 그리고, 음, 여러분과의 관계에 있어서 조금 더그 깊이 생각한 게 아닌가 싶어. 어, 왜 그러냐, 라고 한다, 라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이 사람은요, 음,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 어떤 생각이냐라고 하면, 만약에 우리가 헤어지지 않았더라면, 뭐, 이 생각을 갖다 굉장히 많이 했었던 게 아닌가? 음,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나서 뭐 가볍게 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술을 한잔한두 잔씩은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방탕한 생활을 하거나 그러진 않았었던 것 같아. 비록 이이 이, 이 사이가 끝났다 하더라도 어, 끝난 직후에도 그랬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러분들을 갖다가. 어... 또 안방에 계속 있었던 게 아닌가? 어, 여러분들을 가서 방에서 뽑아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여전히 음, 그리고 뭐이 사람은 그냥 자기 일을 갖다가 열심히 하고 산거 아닌가? 굉장히 바람직하게 살고 있었네. 어, 그래도 막막주대가 없고 그렇지는 않았었나 봐요. 음,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 그 다음에 그냥 나름대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 그거 갖다 노력했을 수도 있겠는데, 음 그냥 그렇 원수로 헤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원수로 헤어진 것 같이 보이진 않고 그냥 무료해져서 헤어졌던 게 아닌가. 음, 맨날 똑같고 무료한 일상 때문에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그냥 뭐더 이상 발전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헤어지게 된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 사람이 그냥 여러분하고 좀 대면대면 해졌다던가, 이게 반드시 이별이, 어, 이별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강력하게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식상해지고, 관계가 어떤 변동이 없고, 그렇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 멀어, 뭐, 너랑 나랑 뭔가 이별이다라, 막, 말하기도 그렇게 그냥 스르르르 멀어졌다 그래야 되나 음 이렇게 멀어질 수도 있나 싶어요. 어, 아무튼 그래, 아니면 그냥 그래 그냥 우리 각자의 길을 가자 그랬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사랑했던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에 대한 향한 마음을 그냥 두고서 떠났다라고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분들을 떠나서 혼자 있으면서 그냥 의미 없는 그냥 술자리 있잖아요 뭐꼭 어떤 뭔가를 했다라고 나오진 않아. 이 사람이 어, 성격상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만은 이 카드에서 나오는 걸 봐서는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딱히 그 누구를 만났다는 흔적은 없어요. 다만 그런 거는 생각을 해. 어, 만약에 헤어지지 않았다면 이라는 생각이라던가 이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밖에 할수 없었던가라는 그런 생각. 어 이게 최선이었나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고 그리고 만약에 돌아간다면 어떨까라고 나름대로 자기 어 마음대로 어떤 재해를 갖다가 구상하기도 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실현을 실현을 시키진 않았지만 나름대로의 그 재해를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한게 아닌가 싶어 어, 그렇다고 어이 사람은 아직도 우리가 어 끝이 난게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도 할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비록 헤어졌을지 모르겠지만 음, 여러분을 갖다가 마음에서 이렇게 똥 내려놓지 못한 것 같아요. 어, 똥 내려놓지 못했다. 어, 그러나 어, 뭘 다시 오겠다 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뭐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한 거지. 어 그렇게 하고 또뭐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구상은 했으나 우리도 그런 거 하잖아. 요거 이렇게 한번 해볼까 어 저렇게 한번 해볼까 하지만 안 하잖아요. 어 그런 것처럼 왜안 했냐라고 하니면 골든 타임이 조금 지나고 있었다라고 봐요. 이 사랑에도 유효 기간이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어지고 나서 요쯤에 요 카드 요요 요, 요 지금 두 번째나 요쯤에 만약에 됐다면은 될수 있었을 텐데 시간이 지나고 넘어오면서부터 여러분들에 대한 어떤 생경이나 이런 게 조금 덜 나지 않았겠는가 라는 거죠 음. 근데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 괜찮네 음.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요뭐 그렇게 어막뭐 헤어지고 나서 이때다 싶어가지고 놀고 막 몽보림치고 난리치는 사람들 있잖아. 아시나 막 이러면서 내가 왜 진작에 헤어지지 않았지? 이런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안 그랬던 것 같아요. 나름대로 여러분에 대한 어떤 의리나 매너는 지켰던 것 같아. 어, 헤어짐에도 미약이라는 게 있잖아. 어. 그랬던 거 괜찮은데 왜 헤어졌어요? 사람 괜찮은데 이 정도면. 음. 어, 누구나 살다 보면 그런 거, 그이 사람이 맞아. 음,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다시 어떻게 돌아갈까라는 마음이 있기는 있어요. 어, 있기는 있다라고 봐. 있기는 있고, 만약에 이, 이 사람하고 다시 재해가 된다면은, 빨리, 어, 갑자기 재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처음에는 좀 서먹서먹하고 힘들, 어, 힘들겠다. 만약에 재해가 된다면은, 어, 재해가 된다면은. 왜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이 사람의 안방에서 빼놓은 적이 없다라는 거지. 빼놓은 적이 없고. 근데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제여러분들이게 헤어지게 된그 동기가 뭐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요, 자기 시간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어 남들처럼 그렇게 막 그게 안돼 어, 이렇게 저렇게 그게 안돼요 이 사람은 어, 휘 어. 휘질것 같으면서도 헤어지지가 않는다 그래야 나 자기 그 생각이 되게 확고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잡히지 않아. 이 사람을 잡으려고 한다면 은요이 사람은 떠나간다라는 거야. 어. 그래서 어쩌면 은이 관계가 그렇게 멀어지게 된게 아닌가. 여러분들하고 마음이 없어서 그랬던 건 아니에요. 잡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어. 떠나간다라는 거야. 이 사람은. 잡히지 않아. 어. 만약에 이 사람이 연락을 안 한다 그러면 은 그냥 이 이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잠겨서 자기 일에 몰두하고 자기가, 그니까, 뭐, 무슨, 일, 회사다, 일이다, 뭐다 있으면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냥. 연락을 갔다가 할 적에 그걸 못 느끼는, 일단 거기에 몰입을 하거든. 얘는 이 친구는 몰입을 되게 잘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뭐 다른 이성에 몰입하는 게 아니야. 자기가 일, 자기가 계획했던 거, 이런 것들에 몰입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그거 갖다가못 견뎠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왜 한번 그게 쏙 들어가서 문자를, 문자를 갔다가 몇 시간 있다 받고 그러니까 좀 연락하는 부분에 있어서 답답한 점이 있,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어서 그런 거 에 대한 뭐 잔소리나 이런 걸 하지 않았나 그렇다 보니까 그냥 이 관계가 이렇게 음, 그런 것들 때문에 멀어졌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뭐 다야 그렇게 쓰니까 많은. 아무튼 만약에 재외를 한다 하더라도 이 사람의 어떤 그런 성향들은 지켜줘야지 돼요. 어, 뭐 잠. 뭐 2, 3일 혼자 시간을 갖고 갔겠다 그러면 냅둬도 이 사람은 괜찮아요. 응. 뭐 그렇다고 해서 그냥 마냥 냅두는 게 아니라 며칠 지나서 그냥 가끔씩 문자 있잖아. 자기야 괜찮아? 잘하고 있어? 뭐 이런 간단한 문자들은 해도 어느 정도 또 관심을 어, 표현해 줘야 돼. 어, 아싸리 또안 해버리면 또 이러다가 또... 어. 쭉 멀어질 수도 있다란 말이야. 왜냐면 자존심 때문에 그래 네가 언제까지 연락을 갖다가 안 하나 두고 보자 해 가지고 어 저기 막 나도 안아올 때까지 안 한다. 그러면 이 관계는 끝나요. 그냥 그렇게. 어. 그러니까 연락이 안 오더라도 이 사람이 그 문자를 보고 있다 그러면은 간간이 이렇게 문자를 해 주면 돼요. 잊지 어, 않고 있다라는 거야. 그냥 자기는 지금 그 일을 갖다가 매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일하는 시간에는 방해를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지. 그럼 제가 연락하는 게 방해인가요라고 하면은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은 거기에 몰입하는 타입이라라는 거예요. 몰입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이미 여러분들하고 너무 많이 친해졌기 때문에 믿는다는 거지. 어,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얘는 이해해 줄 거라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음. 근 남자들은 다 그렇다 원래. 음. 그렇다고 해가지고 진짜 연락을 안 하면 이 사람 성격에 그냥 그런 식으로 또다시 또, 또 다시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계속 연락은 음, 뭐 답장은 시원치 않게 오더라 하더라도 연락은 해줘야 돼요. 이 사람하고 관계를 갖다가 지속을 하려면 참 힘들죠. 어, 힘들어 힘들어 어, 힘들다 라고 봐. 음. 그런데 이게 뭐한뭐 뭐 외도를 하거나 그럴 사람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성격에 외도를 한다 그러면 여자들이 견뎌나겠나? 어, 견뎌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성격이 은근히 쎄안 그런 척하면서 음, 그렇기 때문에. 음. 왜냐면 고지식한 면도 있고 어, 타협이 조금 불가한 부분도 있어요. 어.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그냥 무조건 들어야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이 관계는 그래 만약 계속 재가 재가 된다면은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가는 대로 내버려둬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또또 또 흐지부지 아까 그랬잖아 이렇게도 헤어질 수 있나라고 한 것처럼. 뭐 그냥 어쩌다 보니까 어, 이별 이렇게 된다 어쩌다 이별 이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음. 어디 봅시다 세상에 그 수많은 이별이 다 납득이 어, 가능한 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현재는요 굉장히 어, 신경이 예민해져 있다라고 봐요 신경이 예민해져 있고 음.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한테 제대로 된어떠한 피드백이나 이런 걸안해줄 수도 있고 투명스럽게 그냥 자기의 그 뭐지 어 알았어 어, 나 바쁘니까 나중에 딱 이렇게 놓고서 나중에 했는데 문자 안 보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게 여러분이 싫어서냐 그건 아니다라는 거야 왜 그러냐라면 지금 이사람의 어, 하는 일이 좀 그렇고 만약에 이 일이 다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이 사람이 여러분하고 그때 가면 또다 대화를 나누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사귀면요. 은 그런 것 같아. 뭐 어떠한 일에 이 사람이 딱 들어가서 뭐 일에 홀릭이 된다. 워커홀릭이다라고 한다면 은그 일이 끝나기 전까지는 나한테 어 저기 막 스윗하게 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이 싫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사람하고 어떠한 그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 사람의 말로 인해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그냥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취미생활을 나름대로 하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래서 이 1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들이요. 음. 그 사람의 마음의 방안에 아직도 내가 있을까라고 말한다면 예스. 어, 안방에 있어야 아직 안 나갔어 아직 안안 안 내보냈고 누구 다, 다시 들여보낼 사람도 별로 없는 것 같아 이 사람 성격에 왜냐하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지금 굉장히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그일 때문에 굉장히 뭐지 어 뭐그 너비스, 너비스가 스 심하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랄까 굉장히 예민해져 있다. 어, 한국말로 말하면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지 여러분이 싫고 뭐하고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을 갖다가 조금 말로 마음을 갖다 해빌 수는 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이 사람하고 죄를 원한다라고 하면 그냥 내버려 둬봐요. 어떻게 하나 그렇다고 해서 아까도 말했지 그냥 마냥 내버려 두지 말고 한 번씩 안부물자 날리고 응, 오빠 나중에 뭐 뭐지? 어, 저기 밥, 어, 나랑 같이 밥 먹자. 뭐, 이런 식으로 그냥 가볍게 가볍게 해서 내가 너를 갖다 기다리고 있다는 것만 계속 주의 어, 가끔가다. 개, 또 개, 계속 이렇게 하면 또 얘가 또 도망가 버려요. 어, 가끔씩 이렇게 문자 해가지고 알려줄까? 그러니까 리마인드를 갖다가 시켜 줄 필요는 있다라는 거죠. 암튼. 그그 그 사람 마음의 방안에 아직도 내가 있을까요? 라면 예스라고 말하고 싶고요. 만약에 재회를 원하신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하면 되고, 막 재회를 원하지 않다 그러면 그냥 문자 안 하면 이 사람은 끝나요. 음, 왜냐면 하이 사람은 자기가 뭘 이렇게 문자를 갖다가 뭐 대대적으로 할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상황이 끝나고 나면 시간이 너무 훅 지나버려서 또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고. 그러나 이 사람 성격에는요, 만약에 뭔가 해결되면 어떠한 재수치원은 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뭐 다야 그렇겠습니까? 많은. 암튼, 안방에, 네, 있습니다. 아직 안내 보냈습니다. 이 사람 안방에 아직 들어온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저 있어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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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의 방안에 어, 아직도 내가 있을까? 있다면 안방인가 사람방인가 어디 봅시다 어, 이 사람도 어, 그렇게 뭐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건 아닌 것 같은 느낌? 음, 헤어지고 싶어서 헤어진 건 아니다 라고 봐요 음, 근데 왜 헤어졌냐 그건 이제 일단 봐봐야지 왜 헤어졌는지 음, 어쩌면 자기가 뭔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일이 있었을 수도 있고, 음,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어, 얘도, 얘는, 이 사람이라 그래. 얘라 그러면 안될것 같아. 왜 그러냐라고 하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뭐 딱히, 어디 봅시다. 허허! 아, 이거 얘라 그래야 될것 같은데? <웃음> 잠깐만요. 어, 음. 조금 당황해가지고, 갑자기 훅 열, 기가 올라와가지고, 커피 한잔 좀 마시고, 아, 왜요? 라고 하면, 어, 갑자기 카드가 이상한 게 나와서, 음. 어디 두고 봅시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을 떠난거는 어, 싫어서 떠난 것 같지는 않고 이 사람이 좀 조건을 따졌던게 아닌가 싶어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좀 가진게 좀 부족하지 않나 음뭐 가진게 부족하지 않 아, 뭐 겉으로 보기에는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 있지만 이 사람의 진짜 실제 모습은 어, 가진 게 조금 없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비춰지는 것에 비해서. 그렇다 보니까 나한테 어떠한 어, 안락한 조건을 갖다가 제시해 주는데 솔깃한 게 아닌가. 어, 그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음. 그랬던 게 아닌가 <웃음> 어떻게 소리 때문에 어디 봅시다 그냥 리딩을 할게요 이 사람은 그래서 조건을 보고서 여러분들을 떠나간 게 아닌가 근데 여러분들을 떠나갔을 적에 마음이 없었냐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좋아하긴 좋아했다 라는 거예요 음, 아까 맞아 김,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얘기했지 진짜 이제 생각이 났네 암튼 이게 남자든 여자든 상관이 없어요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어, 조건을 보고서 여러분들을 떠나갔다 라는 것 같아 상대방에 어. 그런데 문제는 그거야 그런데 음. 그런데 이 사람이 조건을 보고 가긴 갔지만 그 사람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아 보이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라는 거지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음, 뭐, 그, 그거 있잖아요. 일단은 뭐, 신비감이나 어떠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또 점잖해 보이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끌렸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 응? 음? 그 모습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이었냐라고 보면 그건 또 아니거든요. 여러분이 이 사람의 진짜 모습은 알거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뭐 콩꺼풀이 눈에서, 눈에서 벗겨지다가 보니까 벗겨지고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보여그 그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예요. 별거도 아닌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음. 뭐, 결혼, 결혼, 이, 이 사람이 만약에 결혼을 했다 그러면, 어, 결혼 생활에 그렇게 즐겁지 않고, 만약에 결혼을 한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갖다가 버리고 가갖고, 딴 사람하고 어떻게 진짜 뚱가뚱가 하고 있다 그러면그 사람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되게 좋을 줄 알고서 여러분을 버리고 갔는데, 어쩌면 그것이, 그치, 뻥구라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뻥구라였을 수도 있고, 왜 그랬냐, 라고 하면은 뭐 그런 거지 뭐뭐 뭐 저기 뭐뭔 못 말은 못해 <웃음> 그거잖아 꼬시려고 뭔못 말은 못해 그랬던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응뭐 이제 와서 무슨 말을 뭐 뭐라고 한들 뭐가 달라져요? 네가 그때 왜 그랬어라고 말하면 어, 뭔 말은 못해. 어 그런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이 그 여러분들하고 버리고 간그 사람하고 그 대화도 저 차저 잘안 돼. 이 말하면 입만 아프고 시간만. 그러 결론적으로 말은 디다 많이 한것 같은데 어 말은 디다 많이 한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똑같다라는 거야. 결론 결론은 뭔데? 어 아무 것도 뭐된게 없다라고 봐요. 어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이 사람이 여러분 버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하고 전혀 회피하지 않아 그냥 따로 국밥처럼 지내는 게 아닌가 이래가지고서 여기 이렇게 여기 이렇게 이래가지고는 오래갈 것 같지 않다라고 봐요 음, 오래갈 것 같지 않다고 봐요. 맞아요 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사람은요 음 지금 여러분을 버리고 간 이곳에서 이 사람은 그래도 나름대로의 핑크빛 꿈을 꾸고 갔단 말이지 그러나 그게 핑크빛인 줄 알았으나 그 아니 핑크빛이 아니었다라고 둘중 하나는 속였어요. 이 사람이 자기가 어, 뻥구라 뭐 되게 있는 것처럼 했다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여러 분을 버리고 그쪽으로 갔는데 그쪽이 이 사람을 꼬치, 꼬시기 위해서 뻥구라를 쳤던지 둘중 하나는 뻥구라를 쳤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어 아, 짜증나 미치겠다. 이제 와서 되돌리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공식 커플로 됐었던 게 아닌가? 어, 여러분들은 하고는 어떤 커플이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하고 버리고 가서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 같아요. 어, 꼭 어떻게 뭐 법적으로 어떠한 뭔가가 되고, 그렇지 않을 때 할지라도 만천하에 딱 공개가 됐었던 관계가 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음. 짜증이 난다 어. 소문이라도 소문이라도 안 났으면 어. 소문이라도 안 났으면 그냥 어떻게 때려 얻고 나올 텐데 이게 동네방네 도 소문이 다 나가지고 때려, 막 때려치고 나오기도 뭐하고 아 진짜 말은 안 통하고 계속 그런 삶의 연속이 아닌가 이게 그런 거에 배신의 결말이라 그래야 되나 배신의 결말 어. 배신한 대가를 갖다가 치르고 있는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음, 그렇게 살고 있어 헤어지지도 못하고 어, 마음은, 마음 같아서는 끝내고 싶어요 마음 같아서는 끝내 버리고 싶은데 그게 그렇게 뜻대로 되지 않은게 아닌가 이 사람이 끝나고 싶다고 해서 이게 끝내질 수 있을까 모르겠다 음 그렇다 보니까 이 사람은 어때요 돌아오고 싶다 라는 거예요 돌아오고 싶으면 뭐 돌아오고 뭐 가, 아, 그만두고 싶으면 그만두고 뭐 이런 이사람이그 그 남녀의 관계가 이게 그렇게 그 쉬운 건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음, 이 사람은 그냥 과, 그 전에 과거에 음, 못했던 그런 그 과거에 있었던 관계를 갖다가 다시 시작하고 싶은 게 아닌가? 음, 돌아오고 싶다, 맘 같애선, 맘 같애선이에요. 돌아오겠다라는 게 아니고. 음, 돌아가고 싶고 음. 그렇지만 크게될랑가 지금 운명의 수레바퀴가두 개가 나왔어요 음. 후회가 막급이다 그러나 어쩌면 이 사람이 돌아오고 싶다고 할지라도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을 과연 받아줄까 여러분, 이 사람 받아주고 싶으세요? 만약에 돌아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뭐, 돌아온다, 만다, 그러는 거. 아직까진 그런 건 없어. 이 카드상에서 봤을 적에. 그냥 이 사람이 그러고 싶다라고 하는 거지. 왜 그러고 싶냐라고 하면은, 이 사람이 지금 같이 지내는 그 사람하고, 어, 정막강산이라 그래야 되나? 어, 정막강산에 말도 안 통해요. 뭐, 하나 뭐, 좀 어떻게 해보자고 들면 진짜, 어, 아주 그냥 혓바닥에 다 달아 없어질 때까지 얘기해도, 어, 된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음, 후회 막급이고 음, 내가 왜 그랬나 싶기도 하고 음. 아 마음 같아서는 그냥 다 때려치고 가고 싶고 어, 그런 거예요 마음 같아서 는 돌아가고 싶다라는 거야 그렇지만 그게, 그게 쉽게 될까 그게 쉽게 될까 어, 돌아가고 싶어도 지금 이 상태에서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냥 마음만 그렇게 굴뚝 같고 어, 마음만, 그러니까 자기 마음 속에서만 이렇게 계속 빙빙 도는 마음이라 그래야 되나? 어. 안 돼.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여기서 나오면 진짜 아 이씨 잘릴 거야. 잘릴까다다 까딱하던 잘릴 텐데 이게 이 사람 여기서 잘리면은 뭐 제대로 된거 하나라도 있나? 내가 봤을 적엔 이 사람 그 제대로 된게 하나도 없을 텐데 일도 그렇고 어, 일자리도 그렇고 뭐 저기 막 일자리도 그, 그냥 그냥 그냥 그냥 어거지로 어거지로 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이 지금 여기서 잘리면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음 잘리면 안 되는 가 싶은데 이거 좀, 음. 음. 왜요라고 한다면은 음. 어, 이거는 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외롭고 어, 같이 있는 사람은 같이 있는 사람끼리 외로, 어, 있는 대로 외롭다. 왜 대화가 안, 타, 안 통하기 때문에 지금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다라고 봐요. 따로 국밥으로 놀고 있고 어,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따로따로 놀고 있다. 그런데 여자는 바람을 펴도 남자는 바람을 피지 못한다. 왜냐 라고 하면은 이 남자의 이 남자 가 주도권을 잡고 있는 것 같지 않다라는 거죠. 어,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이게 이, 이 생활이 지금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라고 봐요. 사는 게 사는 것 같지가 않다 보니까 여러분 생각이 자꾸 나고 그러니까 가만히 들어 앉아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면. 여러분 생각도 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렇지만 못 돌아갈 거야 왜 그러냐고 라 하면 여러분이 안 받아줄 거니까 여러분 안 받아줄 거잖아요 이걸 어떻게 받아줘? 그렇잖아요 음. 그 저기 뭐야 뭐지? 그그 뭐지? 그, 그, 그, 그 물질의 눈이 멀어서 뭐 그게 그렇게 대단한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어? 저기, 뭐, 이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어요. 이 카드를 남자가 뽑은지 여자가 뽑았는지 모르겠으니까. 암튼, 누가 뽑았건 간에, 이 사람이 그렇게, 어, 이렇게 비교하다가 나를 갖다 팽겨치고 갔는데, 이거, 이, 이 사람이 이렇게 당하는 거는, 이거는 뭐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어떤 피드백이니까, 이걸 뭐라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야 안방인가, 사랑방인가, 라고 봤을 적에, 이 사람은 여러분이 아직도 사랑방에 있는 게 아닌가? 왜 안방이 아닌데요, 라고 하면은, 이미 이 사람이 고무신을 꺾어 신었는데, 안방엔 딴 사람이 있겠지? 응. 에이, 지금 이 사람이 사람이 딴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같이 있어요. 같이 있는데 여러분이 안방에 있는다면 말이 안 되지. 사랑방에 있지. 왜 사랑방이에요? 라면이 사람은 딱히 이 사람을 버릴만한 그러한 용기가 없어. 음. 이 사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이 사람 버리면 얘는 뭐 낙동강 오리알인데 뭐. 음. 뭐 왜냐라고 하면 이이 이 사람이 여러분을 버리고 딴 사람한테 갔잖아요. 그딴 사람 그 사람이 경제 활동을 갖다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다라고 봐. 어, 이 사람은 그냥 허울만 있고 실질적으로 까보면 알맹이가 그냥 부실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 아무리 뭐뭐 뭐 따로 국밥으로 논다라고 하더라도 이 상황을 팽개치고 나오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어, 자기가 만약에 경 무제권을 주저적으로 지고 있다라고 하면 이 사람 성격에 나오겠지 이렇게 하고 살겠어요. 음 저기 막뭐 뭐 권위적이고 뭐뭐 뭐 그런 거 있잖아 맨날 여자가 말이야 여자가 말이야 뭐 이런 사람이고 어안 만약에 이걸 카드를 갖다가 남자가 뽑았다고 이어 이, 이, 이 이제 이 상대방 여자는 응 어, 굉장히 뭐랄까? 어, 남자는 뭐 여자를 아껴줘야 되고 뭐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다라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 고지식한데 자기가 유리한 쪽으로 고지식하다라고 봐요. 어, 상대방의 유리, 유리한 쪽이 아니라 내가 유리한 쪽.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사람은 얘 여기서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어, 만약에 잘리면 진짜 낙동강 오래할 신세고 진짜. 신세 철양해지는 거지. 여러분도 안 받아줄 텐데, 뭐. 여러분도 안 받아준다라고 봐요. 음, 나 같아도 안 받아줘, 이거는. 음, 어디 시 맞아요. 어, 지금, 음, 어쩌면 거의, 거의 뭐, 이미, 어, 이별할 지경인데, 헤어질 지경인데, 그냥 꾹꾹 참고 있을 수도 있고, 어, 근데, 어, 꾹꾹 참고 있지만, 이걸 갖다 쉽게 내려놓지 못한다. 비굴하게라도 붙어 있어야 된다. 라고 봐요. 음, 이게, 뭐의 차이인 줄 아세요? 경제권이 있냐, 없나의 차이라는 거지. 이 사람은요, 비구라 그래도, 어떻게라도 붙어 있으려고 할 거예요. 음, 어떻게라도. 그, 그러니까 마지막 그 순간까지, 자기가, 뭐, 어떻게 해서라도 붙어 있으려고 들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이 사람 마음속에, 아직도 내가 있을까라고, 하, 어, 저기, 한다면, yes, 맞아요. 있기는 있어요. 그렇지만, 뭐다? 어, 사랑, 안방은 아니다. 어, 안방도 아니고, 음, 그냥 집안에는 있는 것 같아. 어, 사랑방도 아닌 것 같아요. <웃음> 왜냐면이 사람이 너무 잘 알아. 어, 여러분한테 돌아갈 수 없다는 거. 만약에 돌아갈 수 있다 그러면 사랑방이라도 되겠지만 하여간 집안에 있는 건 맞아요. 가능성은 아예 다닫지를 않았다. 어, 그러나 어, 안 된다는 것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네, 이번 카드 도움이 되셨나요? 즐거우셨나요? 이 사람이 이렇게 하고 사는 거 속이 뻥 뚫리셨나요? 네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또 다른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3번 카드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사람 마음 속에, 어, 그 사람 어, 마음의 방 안에, 어. 아직도 내가 있을까? 있다면, 안방일까? 사랑방일까? 어디 봅시다. 무슨 방일까? 이 사람은 좀 성격이 편안한 성격은 아니겠다 싶네요. 음, 편안한 사람, 편안한 성격은 아니겠다. 그리고 여러분도, 어, 여기는 성격이, 어, 막상막하다라고 봐. 박빙이다. 음, 박빙이다라고 보고, 음, 자, 이거 참 애매하구만.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 이 사람 끝났어요. 여긴 끝난 사이가 맞아. 완전히. 왜 그러냐라면 둘다 성격이야. 응. 어 좋을 땐 좋지만 딱이 사람을 갖다가 적으로 분류시켜 놓으면은 그렇지. 어 그러니까 니거내 네 거의 구분이 조금 음. 둘다말안 하기 시작하면은 진 어, 쌍벽을 이룬다. 말을 안 한다라고 봐요. 말도 안 하고 그러다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응. 서로를 어, 잊지 않고 있다라는 거지. 음, 쌍방에다 있지 않았다라고 봐요. 왜 있지 않았냐라고 보면은, 음, 음 아니면 둘중 하나가 어, 둘중 하나가 어떠한 새로운 음,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어떠한 새로운 어, 관계를 갖다가 꾸렸던가, 어, 둘중 하나예요. 음, 왜 그러냐라고 여기 이게 나오잖아. 새로운 관계를 꾸렸다라고 나오잖아요. 어디 봅시다. 근데 이게 어, 새로운 관계가 꾸렸다 그렇지만은 어, 마음이 편치가 않다 왜 마음이 편치가 않냐라고 봤을 적에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남아있으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거, 이게 왜 이러죠? 음. 음. 둘중 하나가 진짜 고무신 꺾어 신고 가서 뭐 결혼이라도 했나? 음, 결혼이라도 했나? 아니면 아니면 음, 사기를 당했다던가 그런 것 같은데 음, 사기를 당했다 무슨 사기냐라고 하면 뭐 결혼하겠다라고 뭐 그런 거지 어, 저기 막. 혼인 빙자? 어, 혼인 빙자일 수도 있고, 어, 가, 그, 저기, 막, 알고 봤더니, 어, 알고 봤더니, 어, 혼인 빙자일 수도 있고. 둘중 하나가 당한 게 아닌가 싶어요. 어, 둘중 하나가 당했다. 어, 그래서 이, 이 저기 막이 사람이 잠을 제대로 이, 지금 새로 관계를 시작했는데 이 사람이 당한 느낌이 난다. 음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하고 헤어지고 나서 누군가하고 뭘 저기 했는데 좀 당하지 않았나? 어, 당해서 혹시 이 사람 돈다 털린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음 여러분하고 끝냈던 끝나자마자 누군가를 바로 만났네. 근데 이렇게 바로 만났는데 그 누군 줄 어떻게 알고서 그랬지? 그 거의 뭐 헤어지자마자 바로 누군가를 만나서 어, 누군가를 만나서 거의 그냥 뭐. 뭐에 홀린 듯이? 어, 그럴 때 있어요. 뭐에 홀린 듯이, 저기, 뭐야, 그냥 1, 2, 3로 끝난 게 아닌가? 어, 그래서 또 돈도 많이 날린 게 아닌가 싶어요. 돈도 많이 날렸다. 뭐에 날렸냐면 결혼 준비하다가 날렸을 수도 있고, 응. 어. 아니면 이 사람이 진짜 뭔가를 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굉장히, 어,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응, 음,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봐. 이걸 갖다 털어내야 되는데 털어내지도 못한다. 왜냐면 그 저기 막그막 그 분해가지고 자다가도 막 어, 이불을 차고서 일어나고서 헤이, 이런, 어, 이런 이런 이런 쳐주길 뭐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지. 어, 엄청나게 당한 것 같아요. 탈탈 털렸다라고 봐. 음, 뭐 때문에 털렸는지 잘 모르겠네. 어. 그럴 수도 있지, 뭐, 결혼식 앞두고 발랐다던가, 뭐, 새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무슨 위약금을 다 물을 수도 있고, 막, 여러가지 경우의 케이스죠. 암튼, 그렇게 보여, 하여간. 근데 이걸 갖다가, 어떤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도 없, 없는 게 아닌가? 어, 그니까, 러 뭔가 새 출발하다가 다 깨져가지고, 어, 저기, 막, 뭐, 날려먹은 느낌이 난다라는 거예요. 음, 이 사람 성격에 이거 분해서 잠도 못잘것 같은데? 음, 분해서 잠도 못 자요. 어, 저기 막 성격 이 사람은 저기 막 되게 부드럽고 막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건 겉으로 보여주는 성격이고 실제로 안으로 보이는 성격은요, 대단해요. 대단하기 때문에 진짜 그 당하고서는 못 산다. 어, 당하고 못 사는 양말들 있잖아. 이, 이, 양반이 그런 양반인 것 같아. 당하고선 못 산다. 근데 당했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심장이 어떻겠어요? 음, 입을 킥, 입을 킥이 문제야. 지금 분해가지고 자다가 일어나갖고 얼음물을 갖다가 그냥 원샷으로 벌컥벌컥 해도 속이, 막, 뭐지타 들어가는 속이 풀리지가 않는데? 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다라고 봐요. 응. 음. 아, 뭐, 그래서, 뭐, 어떻게할 것인가, 뭐, 이, 뭐, 뭐, 이게 해결이 나겠어? 어, 해결이 나지 않는다라고 봐. 음, 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 어, 어떻게 할, 자기가 할수 있는 게 없다라고 봐요. 할수 있는 게 없다. 음, 그러니까, 뭐, 어떻게, 이게 이를 갈고 있는 거지. 이만 박박 갈아, 이만 박박 갈고 있다. 음, 뭐, 이거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그, 뭐, 길을 쓰긴 길을 쓰는데, 이게 과연 살 수가 있을까? 어, 뭘 살리냐면 잃어 잃어버린 걸좀 어느 정도는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지. 어, 되찾으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이게 과연 가능할까? 어. 그러니 가능 안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 그냥 말지. 어 이처럼 쳐죽일래. 동네 방에 동네 사람들 제말좀 들어보서 그 쳐죽일 것이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나를 갖다가 이렇게 놓고 갔어. 하면서 그냥 크, 여기저기 그냥 조잘조잘 조잘조잘 조잘, 조잘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둘중 하나예요. 둘중 하나, 이 사람이, 어, 뭔가를 갖다가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시작해가지고, 그거 갖다가 뒤집어 없는 바람에, 상대방이 재산상, 재산상의 손실이 나가지고, 그 사람이 동네방네 떠들고 그 새끼 사기꾼이네 뭐네 하고 다니던가 아니면 이 사람이 그렇게 걸려들어서 있는 걸다 날려가지고 본인이 그냥 어그녀니 사기꾼이네 어쩐네 하면서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어. 분이 안 풀려. 아무리 욕을 해도 분이 안 풀려. 그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욕을 해도 분이 안 풀린다. 음. 이제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좀 진정한 좀 정신을 차리려고 애를 쓰는 것 같기는 한데 음 애를 쓰는 것 같기는 한데 막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음 그리고 자기는 나름대로 꿈에 부풀어 있었는데 음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여러분들하고 헤어지고 뭐 그런 저기 뭐 새로운 길을 갔다가 가겠노라 하고 그 문을 갔다가 열었을 때는 나름대로 어떠한 계획이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근데 그것도 물거품 되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겠고 어 모르겠고 어디 봅시다. 근데 여러분은 나름 그래도 잘 살고 이 사람에 비해서는 뭐 그닥 뭐 이렇게 흔들림이나 요동 없이 잘 살고 있는게 아닌가 어이 이 사람이 여러분의 그런 모습을 보는게 아닌가 음 그렇다 라고 봐요 어. 근데 여러분은 만약에 이 사람에게 복수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미 복수는 한게 아닌가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러분은 멀쩡해 어. 여러분은 그래도 멀쩡하고 어 그런 거는 있지 뭐 아쉬운 점이나 뭐 이런 거는 있을 수 있어요 아쉬운데 뭐 그런 거 있잖아 어, 그때 내가 그랬으면 하는 그런 것들은 있을 수 있어 그렇지만 이 사람에 비해서는 여러분들은 훨씬 더 괜찮다라고 봐 응, 훨씬 더 괜찮다 여러분들은 응. 그래서 뭐 딱히 결정할 어, 필요는 없고 이 사람이 어, 이 사람이 이 사람 마음속에 여러분이 있냐 라고 봤을 적에는 네, 있다 라고 봐요 있다 뭐 어디쯤에 있냐 라고 하면은 음, 사랑빵? 음, 사랑빵에 있다 왜 사랑빵이냐 라고 하면 이미 이 사람이 딴 데로 갔잖아 딴 데로 갔는데 어, 그냥 그냥 사랑빵이 아니라 그 옛날에 그 귀빈들 모시는 사랑방 있잖아요. 어, 그런 방에 있다라고 봐요. 귀빈들이 있는데. 어 그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막 승승장구하고 여러분들은 주변 뭐 사람들하고 뭐 관계도 좋고 잘, 잘 나가. 그런 걸 갖다가 이 사람이 지켜본다라는 거예요. 어,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런 거 같아. 그냥 한번 말을 걸어보고 싶지만, 이게 이 말을 걸어볼 수 있을까? 과연 이거를? 응. 내가 봤을 적에 여러분은 이 사람 용서 안할것 같은데? 음. 응. 여러분은 이 사람 용서 안 해요? 왜 용서를 하겠어? 지금? 이가 갈리는데? 어. 만약에 온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지? 응. 그런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여러분을 갖다가 지켜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응. 지켜보고 있다. 뭐 안방은 이미 비워져 있고 안방은 비워져 있고 여러분들은 귀빈들 보시는 귀빈 룸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을 갖다가 안방으로 어떻게 옮기지 라는 고심 정도는 할수 있겠다 어, 왜 그러냐 라고 하면은 어이사람이요 어, 지금 여러분이 조금 현실적으로 좀 필요해 현실적으로 필요하다 라고 봐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당했잖아 어. 이 사람이 당한 건지 상대방이 당한 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이 사람이 금전적으로 조금 수세에 몰려 있는 건 맞다라고 봐요. 수세에 몰려 있 맞기 때문에 이 사람이 여러분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 받아만 준다면 빨리 뭐 어떻게 해보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아요. 어. 근데 이게 그런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꼭 달려간다 그건 아니야.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이 그 그런 마음은 아주 굴뚝 같지만, 어, 굴뚝 같지만 여러분이 받아주지 않을 걸 갖다가 알기 때문에 그냥 혼자서 그냥 김치국물만 꼴깍, 꼴깍 생기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음, 어. 그리고 이 사람이 여러분의 성격을 너무 잘 알아, 감은지가 당한다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못 가요, 어, 쉽게 못 간다. 밤은 진짜 쌍욕 먹고 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아니, 쌤통이다 그런 말 들을 거라는 걸 이미 알고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못 간다라는 거지 그러면 못 가고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하면 은 그치 아이, 우리 파랑새가 어, 나를 받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파랑새는 저렇게 어, 어 건재한데 나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의 주제 그 사람의 마음의 방안에 아직도 내가 있을까? 네. 예스입니다. 근데 어떤 방이냐라고 하면 귀빈들과 그러니까 거하는 그런 방안에 있다라고 봐요. 이 사람은 여러분한테 대중에는 연락이 온 사람도 있어. 굉장히 소극적으로 연락이 왔지만 이제 대답을 안 하고 꼴값떠네. 그럴 수,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어요. 음 그렇지만 대체적으로는 이 사람이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되게 어, 되게 조금 음. 어 힘들어하지 않나 왜 그러냐라면 좋은 소리 못 들을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암튼 3번 카드 어, 도움이 되셨나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네. 4번 카드 뽑아주신 분 리딩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디 봅시다 그 사람 마음의 방 안에 방 안에 응, 아직도 내가 있을까 있다면 응, 안방인가 사랑방인가 호호호 여기는요 아, 안방일 확률이 높다 사랑방은 아닌듯 싶네요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여러분들한테 가고 싶은 마음의 굴뚝 같다 라고 봐요 어, 여러분이 받아만 주면 어, 이 사람은 어, 돌아가려 하지 않을까 어, 생각이 많다 왜 그러냐 라고 하면 안 받아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잖아 어, 가고 싶은 건내맞음이지만 받아, 받아주는 건 상대방의 마음이지 상대방의 마음까지 야 어떻게 하고, 하겠냐 이 사람은 진짜 굴뚝 같다 어, 진짜 하루라도 빨리 가고 싶다 어, 미치겠다 정말 어 왜 그럴까요? <웃음> 아니 이렇게 가고 싶고 굴뚝 가는데 왜 헤어졌대? 음. 왜 헤어지고서 헤어지고 나서 이렇게 가고 싶고 굴뚝 같아? 음. 그렇지만 어, 차단하셨어요, 여러분? 음, 차단 당해서 갈 길이 없다라고 봐. 근데 뭐 차단 당했다고 뭐 아예 방법이 없진 않지. 음, 아예 방법이 없진 않다. 음. 어쩌면 어. 끝났다라고 생각했지만 그럴 수도 있지. 아, 그런 거 있잖아. 그딱 차단을 했어. 그러니까, 아, 이거 저기 승부욕 생기는데, 이거지. 어, 승부욕 생긴다. 어. 차단을 했어? 그래, 차단했다고 뭐 연락이 안 돼. 요즘 같은 세상에. 그 그러니까 전화번호만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그찮잖아요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그 뭐가 중요해? 음. 그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으흠.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제 음. 나 내가 내가 봤을 적에는 어. 여러분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 이 사람은 아. 조금만 더 두고 봅시다. 그게 무슨 뜻인데요? 다음 카드 어떻게 나온지 보자고. 음. 헤이, 헤이. 음. 여러분들하고 음, 뭐. 다시 사랑을 나누고 싶어 한다라고 봐 음. 근데 왜 선생님 말이 이렇게 즐겁지가 않나요 라고 하면 아이 사람 진짜 씨 왜요 라고 이 사람 마, 저기 바, 마음에 안방이 몇 개야 도대체 뭐 안방이 뭐 수십 개 되는 것 같은데 어. 그러면서 뭘 가고 싶어해? 안방에 한두 개가 수세 개까지는 아니어도 한두 개는 아니구만. 응. 안방에 이렇게 많은 집도 있나? 응? 그 마스터룸? 어. 마스터룸? 참 말도 안 나오네. 마스터룸이 이렇게 많은 집도 있어요. 응. 왜? 왜? 왜? 여러분들한테 게 가고 싶냐? 라고 하면 나도 모르지 아직까지는. <웃음> 너무 조금밖에 안 나왔어요. 응. 근데 딱 느낌은 났어. 왜 그러냐라고 하면 이 사람은 음, 좀 게을러 게을르고 대접받는 것만 너무 좋아해. 그러다가 보니까 음, 여러분들이 이 사람한테 어쩌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 남자 대접을 해준 게 아닌가. 음, 만약에 남성분들이 뽑았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저기 막좀 매너 있게 대접을 해주지 않았나 어,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은 오고 싶어도 쉽게는 오지 못한다라고 봐. 왜 쉽게는 오지 못하냐라고 한다면 은 벌려놓은 일들이 너무 많고. 응. 오게 되면 은 저기 뭐 저거 있잖아요. 응. 안방이 여러 개니까 그방 그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응. 그런 거지. 그렇다라고 보니까 어 쉽게는 오지 못하겠다. 그러나. 이사람이야 조금 변덕이 조금 죽을 듯 하거든 변덕이 조금 죽을 듯 하다 보니까 음, 갈까 말까 엉덩이가 들썩들썩 한다라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음, 오면 은안 받아 죽겠다 싶어 음, 오면 은안 받아 주겠다 왜안 받아 주겠냐 라고 하면은 음, 나 같아도 안 받아줘 이거는 <웃음> 그런데 이 관계가요. 이게 하루 이틀 된 관계는 아닌가 봐. 어, 안 받아 주는데도 계속 이러는 거 아닌가? 왜 선생님, 왜 걔는 왜 계속 그런대요라고 하면은 음, 그냥 그런 거 같아. 그뭐 뭐, 뭐냐 그면 그냥 그 반사적인 거라 그래야 되나? 그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그냥 반사적으로 찔러보기가 굉장히 생, 활화되어 있는 사람? 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싫다 그러든 좋다 그러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 사람이 건졌을 거예요. 어, 많이 건졌을 거다. 어. 그런 거 있잖아. 그냥 인사가 습관이 돼갖고, 안녕하세요. 했는데, 그 뭐, 신문에 나잖아. 뭐, 뭐, 선한 무슨 상 해가지고, 그냥, 어. 나는 그냥 몸에 뵌 행동을 한것 뿐인데, 그니까 응. 모범상 같은 거 응. 그런 거 있잖아요. 그니까이 사람의 습관인 것 같아. 반사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그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있기는 있다라고 봐요. 근데 얘 사람은 그 마음의 방에 보통 사람들은 그래도 안방이 크고 사랑방이 조그마하고 뭐건너마 이렇게 방의 크기가 다 다르잖아. 근데 이 사람은 다 일정해. 어쩜 이렇게 일정하게 방을 뽑아놨지? 그것도 재준다. 어. 방의 크기가 일정해요. 음, 그리고 일정하게 던진다 근데 이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라 이 사람 몸에 배였다라는 거예요 어, 이 사람이 생활 습관이 그래 응. 그러니까 뭐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원래 그렇다라고 봐 네 그렇기 때문에 여자들이 조금 착각을 하는 부분이 없진 않다 그런 거지 저 사람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런데 그건 아니라고 봐요 어, 성격이야 원래서 친절한 사람이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은 원래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래 음. 그러니까 절대로 착각을 하면 안 돼. 그렇지만, 어, 그렇지만 이 사람이 여러분은 조금 특별하다라고 봐요. 여러분의 방은 조금 더큰게 아닌가? 막 이렇게 대단하게 큰건 아니야. 진짜 특대 뭐 해가지고 막, 막, 막. 뭐 히터 들어오고 뭐 이중 커튼에다가 뭐 뭐지 뭐 월풀 있고 이런 건 아니었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의 바, 어, 마음의 방은 그래도 꽤 괜찮다 왜 그러냐라고 한다면은 음, 여러분들에 대한 마음이 어, 그래도 좀 남들보다는 좀 깊지 않았겠나 어, 그렇게 보여요. 음. 왜 그러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맞춰줄 때는 좀잘 맞춰준 게 아닌가 잘 맞춰줬어요. 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조금 인, 여러분들이 인정이 있거든 잘 맞춰주고 어쩌면은 맞춰줬던 이유가 아기 어, 아빠였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결혼할 결혼한 사람일 수도 있다 어, 결혼했는데 헤어졌어 헤어졌는데도 자꾸 그런다라는 거지 어, 만약에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어, 그냥 여러분들이 착하니까 어 착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조금 감정적인 면에서 그런 게 있어요 좀 감정 기복이 있기 때문에 어못 떼어내는 수도 있어 그나마 이 사람이 계속 여러분들한테 아는 척을 해주니까 그 그거에 조금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런 면도 있다라는 거야 다야 그렇겠습니까 이게 예, 예, 그렇다는 거지 그런 거예요라는아니 아니에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이 카드 보는 사람이 뭐 저기 뭐 얼마나 많겠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같은 마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 그냥 저는 카드에 나오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다야 그렇지 않다라는 뜻이죠 근데 왜 다가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말을 하냐라고 하면 카드가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래도 가능성이 높은 대로 리딩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음. 자 어디 봅시다 어. 아, 뭐 그래서 이 사람은 음, 뭐, 항상 그런 거 같아. A냐, B냐. 늘, 늘 그런, 그러, 그런, 게, 그, 저기, 막, 뭐, 어떤, 그, 뭐, 그래서 A냐, B냐. 내가 얘한테 갈까, 쟤한테 갈까, 늘 그런다란 거예요. 여러분하고 사랑을 나눌 때도 그랬다라고 봐. 여러분들은 속은 상하겠지만, 여러분이 알고 있을 거 같아. 이 정도 됐으면. 어 모를 수가 없어. 와, 왜냐면 이게 일상인데 어떻게 모를 수있냐는 거야. 어쩌면 여러분들이 체념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하도 이렇기 때문에. 아이고, 또 시작이구나.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음. 모를 수가 없어.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그냥 좀 뻔뻔한 감도 없지 않기 때문에 그냥 대놓고 그렇게 하고 다녔을 확률도 꽤 있다라고 봐. 음. 뭐 처음에 들키니까 좀 숨겼겠, 숨겼겠지 어, 그러나 뭐 처음에 들키고 두 번째 들키고 좀또 숨겼겠지 세 번째서부터는 그래 뭐 어쩔 건데 어, 배째라 배째 그랬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어, 배째라 배째 그랬을 수도 있고 음, 그러나 어,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은 안방이 맞네 어, 안방이 맞아요 음 이 사람은 여러분하고 헤어질 때하고 뭐좀 다르게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의 방이 조금씩 조금씩 커져가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이상이 할때 오래 하면 지겹지 어 지겹다고 어. 솔직히요 바람도요 젊었을 때 한때고 이게 주구장창이가 못해 어 그러다 보니까 하다 보면 또 사람이 후회라는 것도 밀려고 어떨때 밀려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들이 점점 안방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 <웃음> 누가 안방에 들여 보내달라 그랬나? 지원자 안방에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지 암튼 뭐 여러분이 이 사람이 이제 여러분을 갖다가 안방에다 집어넣은 걸 갖다가 고마워할진 안 할지 모르겠지만, 음, 아무튼 이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어, 그런 것 같고, 음, 이 사람도 저 저게 꽤 애를 쓰는 것 같다. 무슨 애를 쓰냐라고 하면 이제 자기도 뭔가를 결정해야 될 나이가 아닌가. 어, 언제까지 이렇게 어, 떠돌아 다닐 수는 없잖아. 여기서 떠돈다라는 거는 마음이 떠도는 걸 말하는 거야. 정착하지 못하고. 음. 그래서, 어... 여러분한테 돌아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이 사람은요 마음이 항상 이렇게 두 갈래야 왜두 갈래냐 라고 하면은 하나는 현실적인 거 하나는 환상적인 거 그러니까 환상적인 건 뭐냐면 육체를 말하는 거고 현실적인 건 금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육체와 금전 사이에서 왔다리에 갔다리에 왔다리에 갔다리에다가 고르지 못하고 그렇게 나가리데스가 되는 게 아닌가 음. 그런 것 같아요, 응. 뭘 하나 갖다 확고하게 골라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응. 저기, 뭐, 유흥이 좋으면 유흥으로 가던가, 어, 현실적인 게 좋으면 현실적으로 가는 게 좋던가. 어, 근데 그게 안 되고, 여러분을, 이렇게, 그, 여러분, 그 옛날에 안방만이면 고관 열쇠 쥐고 있잖아요. 어이 사람은 여러분을 갖다가 안방에다가 또 앉던 게그고관 열쇠가 탐이 나는 게 아닌가 싶어. 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저기 탄다면 여러분을 갖다 택해야 되는데 어. 또 육체적인 거 어떠한 그 노는 걸 택하자고 하면은 또딴 쪽에 작가사 걸린다라는 거지 그렇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시간만 가고 야 그러다가 저기 뭐야 누가 저그니까 너만을 기다리는 인형은 아니야 그 노래 있잖아요 어, 맞아요. 어. 이 사람은 그러고 있어요. 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셔요? 음. 내가 여 카드 보고 저기 말하자면 여러분은 이 사람이 이러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웃음> 그냥 내가 어느 방쯤에 있나라고 그냥 심심해서 봤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은 크게 개의치 않아요. 뭐왜 그러냐면 아, 그 인간이 그렇겠지. 그런 것 같아. 만약에 이걸 갖다가 남성분이 봤다면 아유 걔가 그러겠지라고 그냥 그런 것 같고 그냥 크게 저기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의 길을 가련다. 어, 그런 거고 이 사람은 그 안방은 여, 여러분들한테 안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은 여러분한테, 여러분한테 이 고방 열쇠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음, 그, 그, 그렇게, 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여러분들하고, 여러분하고 딴 사람 사이에서 계속 갈등을 한다라는 거예요. 음, 아니면 과거에 그랬었던가? 음, 이 사람이 과, 헤어진 그 사람이 그랬어 그래서 헤어졌던가? 둘중 하나라는 거지. 아이고, 이 사람은 끝끝내 결정을 못 하다가 잘렸나? 음. 얘, 이 사람은 결정을 못 하죠. 결정을 못 해서 잘렸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어, 이 사람을 잘라낼 수도 있. 썼겠다.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잘라냈다라는 카드는 안 나와요. 근데 그거 나올 때까지 뽑으면은 너무 내용이 길어질 것 같아. 이 4번 카드만 근데 이 사람의 성향은 다 나왔잖아. 그리고 오늘의 주제가 이미 다 나와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뽑을 의미는 없겠다. 그리고 어차피 여러분도 이 사람에 대한 기대는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그럼 오늘의 주제 있잖아요. 이 사람의 그, 그 사람의 마음의 방안에 나는 어디에 있나 이러면 안방 맞아요. 안방 그것도 파워풀한 그 저기 안방 마님 고방 열쇠 딱 쥐고 있는 그런 안방 마님이 맞습니다. 네, 4번 카드를 골라주신 여러분 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 저는 다음 번에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